님 집이촌이라 영화가 없지 않나요? 허, 지금 곧 생길 예정이거든요. 옆 동네는 있거든요. <웃음> 처음 뵈 오늘 되게 처음 뵙는 닉네임이 많네요. 제 방송에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렇게 나의 방송에 빠져들게 될 것이야. 이래서 이제 매주 하는 나의 방송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. 인터뷰 촬영이신가요? 아니요 오늘 브이로그 찍고 왔어요 브이로그. 여러분 늘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엄청난 집순이 란 말이에요 이 누가 떠다 밀어도 집 밖에 아예 안나가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밖에 나왔어요 집 밖에 나오는 김에 예쁜 사진 예쁜 영상 많이 담았으니까 유튜브로 편집을 잘 해가지고 올릴게요 언제쯤 영상 올라오나요 오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요 언제 올라... 편집 아직 모르죠. 왜냐면 편집을 언제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니까요.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 노력을 해야겠지요. 맞아. 나 오늘 나도 기사 봤어 유튜브로 이제 시작은 장비 때문에 막 지출하시는 금액이 큰데 결국에는 중간에 중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 나도.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먹은 뭐 마음이 뭐냐면 물론 사이즈가 커지고 뭔가를 매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그러지, 그러면 내가 지치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포기할 수 있거든.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자가 나의 목표였기, 나 얼굴 내안 얼굴 안 보이고 있어. 목표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?